지금부터 지표를 통해 본 한국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 지난 10년의 성과와 향후 10년의 과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이브 더 철더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지난 10년간 한국아동의 삶의 질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의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함께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비드 칠드런. 총장 정태영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본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질 정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이빗실드러는 브 앞으로도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 연구가 연구 자체로 그치지 않고 아동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세이버 12기 박정은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함께해온 아동 삶의 질질수 연구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동의 나은 삶에 관심을 갖는 한 사람으로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아동 복지 수준을 매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짚어주신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주환 교수님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님께서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본 지난 10년간의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는 2012년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Save the Children Korea가 아동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아동복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는 사회지표 운동을 근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지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러 영역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지표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저희 연구진은 그 당시에 다른 연구진들과 유사하게 아동 삶의 만족과 행복에 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삶의 질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어, 저희는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이 국내 국가 간 어떤 수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사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집단에 대한 고려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아동이나 장애 아동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도 수준은 좀 낮은 수준에 있으나 삶의 질 수준과 행복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들은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2017년도와 19년도 사이에 정체되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다음의 스텝은 무엇인가 정책적인 스텝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시설에 사는 아동들 그리고 이제 어뭐 결핍 아동들 장애 아동들 이제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에 삶의 질 격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갭을 좀 줄이는 방식은 어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심수진 사무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특성을 보면 은 이런 갭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들을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농어촌 격차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아시아 국가의 낮은 행복도 문제 이거는 단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에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연구는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주관적 지표 좋아하는 아까 이제 이렇게 출렁이는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를 같이 해서 지수화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시도별 지표들을 많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 향후에는 어좀어 이런 것들이 시도해야 될것 같고 이거는 뭐어 오늘 통계청에서도 오셨으니까 같이 또 얘기해 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제 아동 삶의 질과 행복 모형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죠 아동기 에서 성인 이행기 까지 행복도 변화는 저희가 어 지금 어 8세 10세 12세 이거 만다 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나이까지도 계속 조사를 해보면 지속적으로 행복도 가 감소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그어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어 아동 청소 인권실태 조사에 저희 척도를 집어 넣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었던 것인데요 이제 성인기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행복도 수준을 조금 더 길게 추적을 하면 좋겠다. 좀더 다양한 대상들에게, 좀더 나이가 있는 사람에게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행복증진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단순히 측정만 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전환시키자 저희가 뭐 행복교과선이 뭐 자유학기제 아니면 자유학년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아동들의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정책들이 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할 필요가 있다. 좀 개발을 할. 가 있다. 그리고 하위 집단별 행복 격차를 분석하는 것은 뭐 저희가 장애아동도 했었는데 장애아동을 좀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아쉬워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금 계속 연구되는 걸 보면 LGBT 아동들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시도들도 저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다문화아동 이주배경아동 그리고 어 북한에서 어 어. <웃음> 한국에 정착한 그런 아동들 굉장히 다양한 아동들의 행복도 수준도 같이 봐서 좀 개선시키는 정책들이 같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금 뭐 락다운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나 이런 말을 쓰면서 이러한 어떤 세대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뭐 사회적 거리 두기나 아니면 학교가 문 닫는 것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지속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연구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데이터 기반의 아동 옹호 활동으로서 저희가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정책과 같이 연결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도 지금 이런 저희 지표 연구들을 통해서 저소득, 조부모 지원 아동 드림 신규 사업을 기획 했고 그리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 연구, 장애 아동에 대한 연구를 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장애 아동 지원 사업들도 연구들을 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따가 저희 이제 굉장히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많이 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아동 지표 운동으로서 이제 향후 앞으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삶의 질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주제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포괄할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좀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 행복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했을 때 우리 사회가 줄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권리 수준을 좀 확. 할수 있을까 에 대해서 어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이브 칠드런의 향후 계획은 이제 앞으로 이 후속 연구를 실시하는 것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적인 활동들 그리고 옹호 활동들을 같이 전개하는 것들 뭐 이런 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측정 을 하는 연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책이랑 같이 결합돼서 실제 아동들 삶의 질 수준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 근거 자료가 되도록 어 지금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도 같이 어 노력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이브드 uh, 칠드런에 그 주최한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 그 토론의 자장을 맡은 가톨릭대학교 이상균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10년 동안 이 추적하고 조사한 지표가 갖는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 즉 유정희 실장님과 심수진 사무관님이 먼저. 그 부분을 좀 짚는 토론을 해 주시겠고요 각자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두 분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연구진 두 분이 나그 여기에 대한 좀 답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분하청원 조사관님, 강미정 부장님, 강미경 본부장님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동복지를 연구하고 있는 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3년 주기 혹은 5년 주기 그리고 아직 사실은 표집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2,500명 혹은 뭐 5,000명, 6,000명 정도의 전체 연령대의 그 다음에 전국에 적어도 17개 시도의 아이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을 공공은 그리고 국가는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민간과 세비더실드론이 해왔던 역할은 이제 그 국가가 조금 더 확대해가는 역할 속에서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라는 부분 속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던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2년 동안 왜 아이들의 행복과 만족도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역적 많은 편차들 이 프로파일에서 우리는 이 지역적 편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아이들의 연령별로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라는 부분들을 결정 짓는 많은 결정 요인과 영향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설명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세브더 칠드론이 다 해내기에는 벅찬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것은 많은 아동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목이기도 하고요. 또 실천가의 목이기도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라는 부분들을 앞으로 다가올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다 촘촘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Save the Children이 다시 아동지표운동 10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 어,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아이들의 삶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과 관련된 연구,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발표자분들께서 보여주신 시계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시점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아동정책의 변화, 분수령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분수령은 더 많은 부분들이 많은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과정에서 보여준 중요한 결과물이 격차의 문제였습니다 다양한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장애, 다문화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차원적인 결핍의 문제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보다 심화되고 그 격차는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중요한 욕구와 그리고 반영되어야 될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사실은 종합적인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필요와 욕구, 아이들의 삶의 결이라는 부분들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브 l d 드 e n 이후 0년 동안 이렇게 보다 특별히 보살핌을 받 그 보살핌 속에서 줄어들어야 될 격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10년간 함께 그 아이들과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심수진입니다 예, 저는 이제 통계개발원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구 집단별 세분화의 일환으로 이제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작성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기의 경험이 이후에 그 아동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그러한 것을 고려해 볼때 아동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밑받침이 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10년간에 이제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존악지수 연구가 단순히 이제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연구의 기본 배경이 이제 아동을 보호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뭐 개인적인 주체로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의 권리와 이제 삶의 질을 모니터링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인구 집단의 삶의 질 비교 결과와 비교해 보자면 물론 전체 인구 집단이 아동하고 이제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관적인 만족도는 이제 서울이나 뭐 대부분 세종이나 그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시도별로도 굉장히 높은 지역을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고령층의 고령자들이 대부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다른 시도 지역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이제 전남 지역이 굉장히 낮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왜 그럴 거라는 의문을 저도 많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전남 지역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는 이제 시계열적으로도 좀더 일관된 결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아동과는 과연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인지 지역에서 그리고 고령인구가 많아서 이제 아동이 적어서 이제 표집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는 저도 알 수는 없으나 뭔가 좀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만족도 감소가 특히 또 결핍아동이나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경우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취약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이제 수준이나 뭐 주거 환경 등 객관적인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인 개입이 명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관계 만족도나 뭐 미래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등은 이제 아동의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조사에 특정, 조사 직전의 특정 사건이나 아니면 뭐 응답 환경에 따라서도 매우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개입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관계에 대한 만족도나 미래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하락이 더큰것 같아서 이게 좀더 이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가 어려울 것 같다 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질적인 환경 개선뿐 아니라 좀더 아이들과의 관계나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태도, 사회의 태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 공식 통계 영역에서 이제 다루기 어려운 특정 집단이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심층 면접이나 일반적인 표본 조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하위 집단에 대한 부가 조사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더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객관적인 현황이나 조사 결과도 더 중요하지만 이제 아동의 만족도가 왜 낮은지 또는 미래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시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등을 이제 어른의 기준으로 작성된 지표가 아닌 아이들의 기준에서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제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이거는 뭐좀 표본조사나 뭐 객관적인 자료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심층 면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공식 통계 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가 갖는 이 토론 이 그세 분은 우리의 위치를 좀 옮기기 위해서 아동의 위치를 삶의 질이라는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려주실 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국가인권위원회 하창원 조사관님께서 인권의 차원에서 혹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의 하창원 조사단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 연구들을 통해 가정밖 보호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등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아동들이 있기에 이런 아동들의 이러한 아동들의 행복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우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 UN에서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일반 논평 제25호를 발표한 이 시점에서 오늘날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디지털 정보화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등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주제들이 남아있다는 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만 8세, 만 10세, 만1 2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령 또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아동청소년 인권과는 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 연구 및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공고 또는 의견의 표명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 침해 행위 및 차별 행위에 관한 조사 구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인권과의 역할은 어, 아동인권 증진 그리고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비롯해 수많은 요소들이 아동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다문아 아동, 미등록, 이조아동 등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 아동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또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 아동들의 삶의 형태와 모습을 상당수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아동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아동의 삶의 질 그리고 아동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역할 특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에 관한 정책은 아동의 눈에서 이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눈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아동에게 있어서 최선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무엇인가 아동의 이제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가장 아동들의 행복에 이제 큰 영향을 줄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정책에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제 아동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또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그리고 사건 조사와 구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니다 어,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어, 앞으로 이제 10년의 걸음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은 그러면 어떤 화두로 이 연구를 의미있게 가져갈까를 고민을 했는데 지표가 아동 삶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저희 이제 세이브더칠드런과 여기 계신 연구진이 함께 해야 되는 공통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민간에서 시작해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통계를 생산하는 정책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그 아동 삶의 질 연구 가져온 변화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국가 수준의 아동 삶의 질 지표체 가 구축된다면 아동의 삶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행의 최종 의무 이행자인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동의 삶의 질의 정책의 목표이자 모니터링의 기준으로서 작용할 때 협약의 이행은 확장될 것입니다. 정책의 목표와 성과가 아니라 아동을 중심에 두고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조속히 잘 이루어져서 아동 삶의 질에 대한 국가 통계의 구축이 잘 진행되기를 바람을 담아봅니다. 을 통해서 담아 봅니다. 아동 삶의 질 지표가 무브먼트, 이제 운동으로서 학술 및 옹호적 차원에서 확산되어야 는 관점에서 앞으로 10년은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 변화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정책과제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동 삶의 질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 추이를 독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발제와 토론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도시 아동과 농어촌 아동들의 삶의 질격차 자, 그리고 지역별 아동 삶의 질수와 차이를 설명하는사회지표 상관관계를 계속 연구진에서 봐주셨는데 재정 자립도와 사회복지 예산 지출 비중의 차이 그리고 전인적 차원에서 발달 불평등 이런 어, 이슈들은 다섯 차례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어,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게 반복적으로 권고한 최종 견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 비교에서 도출된 이제 행복 요인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 안전한 환경 관계 학습 시간 사용 이런 순으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것들 이제 이런 미시와 중간 체계 내에서 정책이 어디에 개입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후속 연구 등을 좀 통해서 것들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걸음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저이 체계 안에서는 가족과 교육 정책이 여러 요인과 밀접한 관계. 맺을 것으로 보고 있고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사회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발제에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배경의 가족과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들 삶의 질을 일반 아동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아동 불평등 문제는 아동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서 즉각적인 행동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동 의 삶의 질 연구가 아동 삶의 긍정적인 변화까지 이어지려면 아동을 변화의 주체로 초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동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아동 권리적 측면에서 행복을 증진하는 제안에 대한 견해도 비중 있게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의 삶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데이터 축적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구로 삶의 질 연구가 나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도 연구 결과에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연구의 정책적 자아는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주니까 아동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의견을 표명하고 그리고 재현을할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에서 논의로 제시한 것 중에 삶의 질 증진 프로그램을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아동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캠페인이나 사업 등 세부 실던 어떤 기획을 할때 혹은 어떤 현장 연구가 진행될 때 아동들을 참여시키고 프로그램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 효과에 대한 그들의 의견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자문을 구하거나 혹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평가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의 강미경이라고 합니다 어그 결과에서 이런 요약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동의 행복에 가족과 학교와 지역 사회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동의 행복, 아동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과 같은 사적 영역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실증적 근거들을 제시해 주었고 따라서 우리가 아동을 위해 일한다고 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또 우리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통합적 접근 혹은 통합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라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근거를 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욕구를 갖고 있는 가진 아동 중에서 어 이번에 가정밖 보호 아동의 삶의 질을 보면 굉장히 그 삶의 질이 현저히 낮거나 아니면 항목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아 아동의 삶에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로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밖 보호 어 영역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지원뿐만이 아니라 원가족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가족이 아이를 더잘 키울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지원들이 좀더 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또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또 개선해 나가는데 어떤 노력이 좀더 필요할지 연구를 중심으로 한제 의견을 몇 가지만 제안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연구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토론자들도 다 모두 제안해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연구 대상에 대한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이, 이그 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처음에 이제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것은 학교를 통했기 때문에 학교 청소년 으로 그 연구의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뭐 99% 98% 정도의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 나머지 소수의 아동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학교 밖 아동이라든가 일하는 아동이라든가 앞서서 얘기하셨던 다문화 혹은 이주노동 이주 이주 이주, 이주 가정 아동들 이주 아동들 등등 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기후 위기라든가 사회적 재난 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아동들 혹은 간접 경험한 아동들에 대한 관심 또한 우리가 좀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연령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맥락적인 설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어 후속 연구에서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국내 지역 간 편차도 꽤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 차이는 어떤 양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또 의미는 무엇을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탐구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한 욕구에 대해, 욕구를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이미 연구에서 다루어졌었던 가정밖보호 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대략 한 5천 명 정도의 어, 5,000명 내외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연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실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동은 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대략 4,000명 안팎의 아동들이 가정 밖으로 분리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게 연간이기 때문에 아동기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 누적 수를 우리가 추론해 보면 결코 작은 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아동들이 가정 밖에서 낮은 수준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라 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려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그 10년 동안 다섯 번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년 간격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연구의 내용이라든가 이그 범위들을 보면 말이 인연이지 연구 시작하고 연구 끝나면 또 시작해야 되니 <웃음> 아마 그런 아주 그 힘든 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그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동의 삶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변화들을 포착하는 데 정말로 충분한 시간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물론 뭐 1년 안에도 6개월 안에도 그런 변화들을 볼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또 미세한 어떤 시간의 축적과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확인 그 뚜렷한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기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어, 그러한 좀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한국아동의 삶의 질 연구의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아동들의 행복 수준과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웨비나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